e g o 이라고 입력하면 하이 e g o 이라고 대답하는 웹 앱을 1분만에 만들어 볼게요 자, pip install gradio로 설치하고 app.py를 만들었어요 gradio를 임포트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,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텍스트로 받을 거고요 자, 그 정보를 grit 함수가 받아서 앞에 하이를 붙이고 return하면 return 값을 받아서 텍스트 형태로 출력하는 앱을 만들라는 코드를 작성한 것입니다자 마지막으로 런치 코드를 작성하면서 입력값으로 share를 true로 하면 외부에서 내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터미널에서 python app.py로 실행하면 주소가 생겨요 이 주소로 접근하면 웹 앱이 동작합니다 기가 막히죠?